지리산 작두 경상도 짝귀와 함께 타짜 세계관 최강자로 군림하는 인물이죠. 아귀는 매우 비열하면서도 잔혹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짝귀의 귀를 짝귀로 만들어 짝귀라는 별명을 갖게 한 장본인입니다. 도박판에서 상대방의 속임수를 읽어내 공경에 빠뜨린 뒤 손모가지를 아작 내고 다니는 작중 최강의 변태 사이코 인데요. <웃음> 전 아까우면 다른 걸 걸어 경장도 짭귀가 처음에 귀를 걸었던가? 그 역같은 취향만큼이나 생김새마저도 지랄이 풍년 언제나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며 온갖 똥폼을 싸잡고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시전 너 화투투 나무 묻어 다녔냐? 내기할래별 그거 못 자른다? 피지컬도 드러운 주제에 셔츠는 왜 그리 격하게 풀어헤치는지 넘나도 양아스러운 그 모습에 눈알이 썩는 느낌입니다. 손벌은 역시 매우 거칠고 예의가 없는 편.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바닥을 찍은 쓰레기 중에 최고 쓰레기였달까요? 극 중에서는 영화 후반부 고니의 밑장 빼기를 간파한 뒤 마지막. 간장 동작만 밑장 빼기냐? 뭐야? 내 폐하고 정마단 폐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나이 새끼야 가진 돈 전부와 손모가지를 거는 극단적인 도박을 감행 좋아. 이 폐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 고니에게 역광광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손이 아작나버리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2편에서는 머리를 잔뜩 기른 채 도인이 되어 등장 빤스만 입고 화투를 쳐제끼며 여전한 카리스마를 뽐냈으나 어찌됐든 1편의 포스를 재현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죠 무엇보다 이 장면은 아귀 따위에게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어이 고광렬이 너는 첫판부터 장 난질이냐? 라는 시대의 명언을 남기며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빌런으로 기억되는 남자. 명품 악역이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손바닥이 뭐예요? 잘. 됐죠? 왜? 뭐가 돼. 해근 들지 마. 손목 가지 날아가 본게. 전남 목포 출신의 중국인이라는 특이한 이력의 주인공 진아림은 중국의 거대 마약 조직인 길림성파의 두목입니다 현금으로만 수천억 원대의 마약을 유통하고 있는 중국 암흑가의 큰손으로서 중국 마약 시장의 절반가량이 모두 진아림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led 조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외출을 삼가는 편이며 자신에 대해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더럽게 꼼꼼한 결벽증 환자입니다 등장부터 상대방을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의 소유자로서 급발진이 일상이었던 폭력적인 성격 말끝마다 협박이 난무하는 지옥같은 현놀림과 니들이 나를 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길린성에서 개밥으로 부를 수 있었다 부하를 총알바지로 세우는 극강의 비열함 그야말로 개막장 빌런계의 흔들림 없는 에이스 침대랄까요 한편 그의 곁에는 언제나 보령이라는 여인이 함께 등장 역대급 존재감을 뽐내며 가열찬 활약을 펼쳐주었는데요 진아림의 아내이자 애착 인형 보물 같은 존재이며 무려 방울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우라 작중 최고의 개또라이였죠 가장 최애하는 연예인은 배우 이민호. 이민호 연애한다잖아. 가왜 이렇게 칠칠맞니? 어? 마른 몸매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많이 모델들 가슴 작잖아. 내가 누가 약쟁이 커플 아니랄까봐 하림과는 최상의 호흡을 자랑 말 그대로 똘끼와 광기의 미친 콜라보를 보여줍니다 등장하는 모든 신이 미치도록 숨막히고 언제나 불안과 공포를 몰고 다녔던 치명적인 커플 지금까지 독전의 진하림 그리고 보령이었습니다 이게 이선생이다? <웃음> 아, 아닙니다 응 아니더라고다 재선에 성공한 안남시장. 박성배는 온갖 비리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이 영화의 최종 보스입니다. 뛰어난 언병과 겉모술수를 이용 대중들에게는 선량한 시장으로 각인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뇌물공여와 부동산 비리, 마약유통 및 살인교사를 저지르며 안남을 한국의 고담시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사람을 개취급하는 건 기본. 어떻게, 어떻게 개새끼가 주인을 물어이씨.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같은 성미에 아무데서나 바지를 까재끼는 하이 실종 대마왕입니다. 이런 놈들이 언제나 그렇듯 정치 공작에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자해까지 불사하는 스펙타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야말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비리 정치인의 표본이자 법위에 군림하는 권력형 깡패 인간의 탈을 쓴 진짜 악마였달까요 심지어는 조선족 깡패들을 이용 현지 검사와 수사관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며 권력 역형 막장 범죄의 끝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행도 전혀 개의치 않았던 이 남자 어쩌면 박성배야말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진정한 악의 축이 아니었을까요? 편하게 하란다고 진짜 편하게 하면 그런 놈이 인생에서 성공하겠니? 잘못됐습니다. 천용덕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마을 이장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포함 지역구 최고의 권력자이며 검경을 통틀어 마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말 그대로 갑중의 갑, 중의 갑. 전직 부패형사 출신이라는 스펙타클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끄는 재주를 가진 유목형을 회유 범죄자들을 끌어모아 지금의 마을을 세운 장본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을 사람들의 갱생이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부동산을 착복하여 이득을 취하고 약점을 잡아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지금껏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것인데요 그 밖에도 마을 슈퍼 여주인인 영지를 협박 자신과 마을 사람들의 놀이개로 삼는가 하면 오늘 이어서 자고 간다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가차 없이 살해. 인자 마도 된다. 심지어는 자기 친 자식이 분신을 하는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비정한 모습으로. 자식이 죽어하고 있는데. 저런 개같이. 개가... 많은 이들을 충격과 공포, 혼돈의 카오스로 몰아넣었었죠.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최정상에 거주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흉악한 대머리, 거대한 바위를 덮고 있는 음습한 이끼처럼 이 마을의 진짜 민낯도 천용덕의 그늘 아래 가려져 있었습니다. 동명의 웹툰을 소재로 한 충격과 공포의 전원일기 극장판 지금까지 이기의 천용덕이었습니다. 내건들 생목을 대청소해야 할게라! 에이! 들어봤어 내가! 조태호는 신진그룹 조회장의 막내 아들이자 신진물산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형적인 안하무인 재벌3세 공공의 적으로서 직책은 실장이지만 사실상 대표직을 쌈싸먹는 실질적인 권력자였죠 서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천대를 받아왔으며 그로 인해 성격이 심각하게 삐뚤어져 지금의 개막난이가 되고 말았 는데요 뭐든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극단적 소시오패스로서 단지 서도철 형사를 도발하겠다는 이유로 여사친을 폭행하고 재벌은 이렇게 놀아야 되나? 경원과의 격투 훈련 도중 극대노를 시전 아무렇지 않게 다리를 부러뜨리는가 하면. 사청업체 소장을 시켜 무려 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 이후 사건을 덮기 위해 사고사로 조작하는 등 런닝타임 내내 온갖 끔찍한 악행을 서슴없이 저질러댑니다. 싸움질 또한 타의 추종을 불어 작중 최강의 격투실력을 자랑하는데요. 그 밖에도 상습적인 약물 복용과 경찰에 대한 살인교사까지 글자 그대로 막장 재벌 빌런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어이와어처구니도이분 못하는 주제에 잘난 척만 드럽게 오여던 역대급 개자식. 오늘의 마무리는 역시 이 대사가 딱이겠죠 지금 내기분이 그래. 어이 조유는 양반과 기녀 사이에서 태어난 조선 최고의 꽃미남 빌런입니다. 원래는 어머니와 함께 기방에서 자랐으나 훗날 아버지가 찾아와 돈을 주고 입양 이후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 열공을 때리던 중 그만 아버지의 본처가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서 사랑입니다. 본의 아니게 집안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뒤 본격적으로 엇나가기 시작 매우 냉정하고 잔인한 성격의 폭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돈을 갚지 못한 백성들은 노비로 전락 정말 드럽게 악랄한 대출 사기를 저지르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이었으나 어찌 보면 모든 면에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준 악의 한수였달까요? 작중 나이는 31살 당시 도치의 나이가 18인 걸 감안해 본다면 엄청난 동안이며 아직 미혼임에도 불구 머리에 건상투를 틀어 본인의 위신을 과시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가까이 걸리는 묵과 급제를 고작 19살에 패스한 천재 무술가로서 죽일듯이 달려드는 도치를 부채만으로 제압하고 크고 아름다운 대형 환도를 사용, 말 그대로 환상적인 도검 실력을 보여주었었죠. 사실상 영화 자체가 강동원을 위한 팬무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조유는 역대 빌런들 중 가장 멋지게 표현된 악당 중 하나였는데요 머리를 신나게 풀어헤친 강동원의 판타스틱한 비주얼이 궁금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 레이는 제일 한국인 출신의 끔찍 살벌한 살인 청부업자입니다. 야쿠자와 킬러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프로킬러로서 스펙타클한 문신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장차 등장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하는 공포의 인간 도살자였는데요. 타겟을 잡으면 일단 거꾸로 매단 뒤 무한 칼질을 시전 뜻밖의 순대집을 오픈해버리고 최고의 킬러라는 명성에 걸맞게 예술적인 격투실력을 파리 현란한 라이프 파이팅은 물론 맨손 격투에서도 넘사벽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온갖 화기를 총동원해 방콕 시내를 장악 무한총질 액션의 신기원을 열어주며 글자 그대로 인간 병기다운 최고의 화력을 선보여 주었었죠 한번 꽂히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중증의 편집증 환자로서 러닝타임 내내 피바람을 몰고 다녔던 폭풍의 중심 표면상으로는 죽은 형의 복수를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은 맘놓고 사륙을 버리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딸아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직 특수요원과 집착과 광기로 얼룩진 복수 귀의맞대 결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쫓아오면 넌내 손에 죽는다. 난 너와 연관된 인간들을 모두 죽일 거야.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샘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멋있어 어떡해.